인천과 제주를 오가는 비욘드 트러스트 호가 드디어 재개항했다는 소식에 자전거를 가지고 제주여행을 떠나봤습니다. 목포와 제주를 오가는 퀸 제누비아 호와 어떻게 다른지 내부 시설과 시스템은 어떤지 면밀히 살펴봤고요. 운행 시간이 매우 긴 만큼 배 안에서 알차게 노는 방법과 비욘드를 이용할 때꼭 알아야 할 참고사항도 꼼꼼히 챙겨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선빵해주시고요. 출발하겠습니다. 뽕! 먼저 비욘드 트러스토 탑승지는 인천항 연안 여객터미널 제주행에서 탑승을 하게 됩니다. 자전거나 자동차 운전자는 정확히 이렇게 내비에 찍고 가시면 되는데요. 모바일 승선권과 상관없이 게이트 3번에서 자전거 선적 티켓을 한 대당 만원에 구매해서 자전거와 함께 선사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자전거 거치 장소는 선내 화물칸의 가장자리고요 얇은 스티로폼 커버와 끈을 받아서 일행의 자전거와 함께 묶어 두시면 됩니다 자전거를 실었으면 다시 선사 밖으로 나가실 필요 없고요 바닥에 있는 표시를 따라 선내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처음 진입하게 되는 데크는 5층, 안내데스크와 각종 편의시설 그리고 야외 테이블 데크가 마련된 공간입니다. 객실은 거의 6층에 밀집돼 있고 5층과 7층에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외 가판 풍경이 잘 조성된 6층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편의시설이 있는 5층과도 가깝고 계단을 타지 않아도 언제든 탁 트인 바다 풍경을 즐길 수 있어 편리했습니다. 일몰과 일출을 배 위에서 즐길 수 있는 가장 멋진 장소도 6층 가판이었거든요. 진짜 와! 젤차도다! 우와. 저 한라산 아니야? 한라산 가본네 어라다 사방이 탁 트이진 않았지만 편하게 바다를 즐기고 싶다면 5층 야외 테이블 자리를 사수하셔야 합니다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계절이 되면 아마 객실보다 먼저 들러야 하는 곳일 수도 있어요 자리가 많지 않거든요 해가 지기 전에 맥주 한잔 기울이며 야경을 감상하기에 더 없이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각종 편의시설을 살펴보겠습니다. 규모면에서 퀸 제누비아호나 퀸메리오보다 조금 작습니다. 손수로 따지면 큰 차이가 없겠지만 탑승 가능한 정원이 약 30% 적은 854명이고 내부시설 공간도 약 20-30% 적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있을 건다 갖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유용한 편의시설로 편의점을 들수 있겠는데요. 여기는 이마트24가 입점돼 있습니다. 작은 카페와 스무디킹도 편의점 한편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재경한지 며칠 되지 않아서 그런지 주문 가능한 음료 은 매우 한정적이지만 곧 정상 운영 된다고 하네요. 편의점 품목으로는 일반 편의점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얼음컵과 제주 막걸리 그리고 인기메뉴들까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어서 오히려 더 알찬 느낌이 들었고요배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각종 주류와 인스턴트 음식들도 종류별로 잘 갖춰져 있어서 음주와 안주와 요기거리를 양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식과 식사와 놀거리를 위한 시설도 다른 대형 선박처럼 잘 갖춰져 있었는데요. 놀거리를 위한 공간으로는 노래방과 오락실. 이렇게 모지리처럼 해도 이깁니다. 아 좋다. 생맥주를 판매하는 바가 있었고요. 저희가 현재 이제 위테일, 펠롱일, 버멍일 이렇게 세, 세 가지 맥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음. 조금 눌러 담아주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웃음> 거품 최대한 적게 괜찮으실까요? <웃음> 아네 알겠습니다. <웃음> 우와 대박! 오내 네, 버멍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개 네. 반갑습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오,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는 다양한 분위기의 라운지와 마사지 의자가 바다를 전망으로 마련되어 있더군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좋을 것 같은 라운지에서 저는 맥주 한잔,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겼고요. 불멍보다 치명적인 불멍을 때리며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조금 지루하다 싶으면 다른 라운지로 자리를 이동해 주종과 간식거리를 변경하며 그곳의 분위기를 즐기기도 했고요 친구들에게 자랑할만한 인생샷을 담아내는 여유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당도 있습니다 바와 마주하고 있는 레스토랑에서 아침과 저녁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여러가지 반찬을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뷔페 식사를 판매하더군요 앞으로도 계속 뷔페식이 판매될지 아니면 퀸제누비아호처럼 다양한 식사 메뉴와 안주거리를 준비해 기호에 따라 선택하게 할지는 상황을 보면서 조정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tmi를 조금 더 하자면 뷔페식은 인당 12000원이었는데 제가 탑승한 날은 고추장 불고기 쌈박과 김말이튀김 그리고 각종 김치 등이 제공되더군요. 음식들은 CJ에서 준비하는 거라고 해서 그런지 한두 가지 반찬을 제외하고 맛은 평타 이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무한리필은 아닙니다. 한번 담아왔으면 끝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1인 1접시 구매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유는 두명 이상의 다수 인원이 한 접시로 무제한 식사와 안주를 겸하게 되는 오류를 피하기 위한 것이죠. 이건 원칙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매너 같지만 일부 지키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원칙으로 세우신 것 같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 기타 시설로는 강아지를 위한 펫룸과 모유수유실, 키즈룸, 흡연실, 미팅룸, 오디토리움 등이 있는데요. 제가 탑승했을 땐 재개항한 첫날이라 그런지 운영되지 않는 시설도 있었고 예약제인 것으로 예측되는 공간도 있으니 필요하다면 미리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타 시설 중에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던 것은 강아지를 위한 팬룸이었어요. 애견호텔처럼 케이지가 마련되어 있고 언제든 개방 운영되니 견주들이 편리할 것 같긴 합니다. 그게 싫다면 객실 안에 반려견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애견 동반 펫 패밀리룸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해당 객실은 두 개밖에 없다고 하니 빠른 예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사람이 머무는 객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비싼 vip 룸부터 스위트, 패밀리, 디럭스, 스탠다드, 이코노미룸 등이 있는데요. 5인을 위한 패밀리룸부터 vip 룸까지 객실 안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갖춰져 있고 나머지는 단체 샤워실과 화장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저는 2층 침대로 된 디럭스 룸을 이용했고요. 단체 객실이지만 개인의 공간이 확보된 구조인데다 작게나마 짐을 보관할 수 있어서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이불과 베개도 제공되는데 지금처럼 깨끗하게 유지된다면 앞으로도 2층 침대를 이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단체 샤워실은 한 공간당 6개 샤워부스가 있어서 비수기라면 아주 여유롭게 이용이 가능할 것 같네요. 요금은 현재 할인중이라 많이 저렴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번 제주 자전거 여행을 위한 비욘드 트러스트호는 객실과 편의시설까지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인천과 제주로 오가는 13시간 30분 동안 충분히 먹고 마시고 즐긴 후에 푹잘수 있는 시간까지 여유롭게 늘릴 수 있어서 또 하나의 선박 여행을 별도로 즐긴 것 같았거든요. 마치 본 여행에 앞서 에피타이저 여행과 디저트 여행을 즐긴 것 같다랄까요? 그 외에도 자전거 거치할 때 제공되는 끈과 충격커버 이코노미 객실까지 깨끗한 이불과 베개를 제공한다는 점 직원들의 빠른 일처리와 친절도 깨끗한 시설 환경도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한몫한 것 같습니다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비행기보다 비싸도 제주에서 보내는 시간이 준다고 해도 선박 이용을 선택할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물론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식사 선택이 다양하지 못한 점 출발과 도착시 승하선 준비 시간이 예정된 것보다 조금 더소요돼서 전형적인 한국인의 조급증을 가지고 있는 저에겐 조금 답답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점은 앞으로 개선되리라 생각되고요.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서비스와 재미를 즐길 수 있는 비욘드 트러스트 여행을 포기할 만한 이유는 전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로 아름다운 흔적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띠링띠링 옆에 같이 붙여서 가도 돼? 오, 일부러 붙이는 것 같은데? 오. 그래서 다 잡고 있잖아, 다. 오. 도킹 시켜서. 와, 너무 신기해. 빨리 찍어. 너 찍고 있어? <웃음> 우와, 그냥 <타봐>. 오. 그냥 켜봐. 오. 오. 뭐야? 그냥 가도 돼. 오, 오. 웠어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웃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와, 대박이다. 우와, 비대타네? 비대타는 신박한 방법. 신기하다.